자 오장의 우리는 상호작용이다 그제자 여기서 우리가 오기체질에는 5개의 장기가 바란스를 이루어서 기분이 바란스를 이루어 갖고 유지시키는거다 그제자 이것이 에너지 바란스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어? 너무 많이 이다 이게 완전히 마법에 걸린 거야. 인생 만사를 전부 다 어떻게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설 이거 갖고 완전히 왔던 거야. 그 이게 이게 마법의 주문이었다. 이것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허구였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음양이라는 것은 오행 안에 뭐 나무에 양목, 음목이 있을 것이고 물에 양은 음뭐 수물이 있을 것이다. 음물이 있을 것이고이 자체가 틀린 거야. 음양설은 음양설이고 오행설은 오행설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이고 이것은 오다. 이두개 갖고 우리가 아마 풀겠다고 한 거다. 그러나 우리는 3, 사부터 9까지 이것을 갖고 풀어야만이 진리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이것이 이 자체의 허구에, 마법에 걸려가지고, 이때까지 모든 학문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누구말자는 우리는 백두산으로 가야 되는데, 저 가다가 뭐 마라도까지 가갖고 저 밑에 필리핀 가, 뭐 해갖고 저 밑에 호주까지 간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행은, 우리가 아까 저에 오행에는, 오라는 숫자에는 오행작용률이라고 그랬지, 그치? 인생만사든 어떤 분야든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항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음향모행이 상생상극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하면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 자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이 몇 개? 다섯 개 있으니까 이것이 상호작용해 갖고 이것은 기능이 전부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인간의 운명에는 뭐? 다섯 개 있잖아. 인생에 우리 짐 보따리. 네가 어떤 보따리를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는 인연법에서는 어떻게 해? 아부 자수선 해갖고 이것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랬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의 사람들끼리 이 마찬가지. 체질도 마찬가지다. 다섯 개 장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호작용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호작용을 무조건 상생상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상호작용에는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유형 상호작용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이것이 우리는 상압상충론이 있는 것이고 상촉상왕론이 있는 것이고 상생상극론이 있는 것이다 여기는 완전히 별개의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여기는 이것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것이 합쳐져서 움직이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풀지 않고 무조건 만사를 갖다가 상생상극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저 국민학생 수준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거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이것이 하나, 둘, 세 개, 이총 아홉 가지다, 그지? 아홉 가지는 우리는 변화를 한다고 그랬다, 그지? 어떤 형태로 이 변화가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그랬다. 아홉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은, 그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유형의 우리는 종류를 가지고 있다. 그치? 그러면 상압상충론은 어떤 데 사용되는가? 다섯 가지가 비록 있지만은, 다섯 가지가 비록 있지만은 이 상압상충론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거다. 이거는 두 개가 동시에 상호 작용을 할 때, A 플러스 B가 서로 작용을 할 때, 이때만 쓰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심리 작용, 심리에도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지. 지금 다섯 개 있다고 그랬지. 싱커부터 시작해가지고 심리 작용에서도 이렇게. 그러면 내 심리와 상대방의 심리가 있어야 상호 작용을 하는 거야. 이것이 상합상충론이다자 그러면 내 심리와 다른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작용할 때 나는 저 사람하고 있기 싫다 이렇게, 이렇게. 기분 별로 안좋다 그제 안 맞는 거야 이 둘이 가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둘이 결혼을 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살것 같이 눈에 어두워 갖고 붙었지만 나중에 할다 보니까 안됩니다 이 말이야 안 맞다 이그지 이것이 우리는 상합상론이다 상충이다. 상압상충. 그렇게 안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상촉상황론은 뭐죠 하나는 촉진할 촉이고, 왕승할 왕자다. 그러면 상생상극은 어떻게? 하나는 생하고, 하나는 극한다고 이렇게 돼있죠그지 하나는 상황. 그런 반대적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상촉상황은 하나는 그냥 조금 이렇게 보태는 것이고, 힘을 보태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왕창 밀어주는 것이다 왕성할 왕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이거는 순간적인 경우이다 상대가 있지만 순간적인 것이다 이건 오행에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도 다섯 가지 있고 나도 다섯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순간적인 경우에 우리는 푸는 것이다 자 누구말따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를 총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는 힘이 내 갖고 잘하겠지. 그런데 내 이제 왕하거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여기 뭐 19분들이 짝 있어 있게 왕하고 있으면 나는 왕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나는 힘이 빡빡 쏟는 거야. 강의할 때목에서 힘이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 거야? 강의하는 것도 똑같은 강의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막 신이 나갖고 강의를 하지만 어떤 때는막 재미가 없어갖고 시간 떼우기 위한 강의를 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별로 재미없는 사람 많아봐 별로 나는 강의가 재미가 없는 거야 아니 둘은 재미없어 그래서 수업 없으니까 그거 없으면 어떻게 없으면 내가 강의 안하잖아 둘이만 있을 때만 안한다 이 말이야 뭐 재미가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상촉 상황을 하나는 촉진시키줄수 있지만은 그거는 망하는 거야. 근데 두이는 어떻게? 여는 어떻게? 내하고 같으니까. 그뭐 하면 하고 말만면 하고 별 작용이 없다. 그렇지? 이것도 어떻게? 너는 뭐고? 그렇게 너는 내 강의하면 너는 재밌을 거 아이가? 나는 재미없어. 이것이 이럴 때 쓰는 거야. 다섯 개가 비록 있었다 하더라도 쓰는 거야. 그런데 상생상극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24시간 계속해서 자격을 할때 쓰는 거야. 24시간 자격을 할 때. 그러면 우리 가족을 풀 때, 우리 가족을 풀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런 사이에 있을 때, 그건 24시간 돌아가잖아. 떨어져 있어도 24시간. 그러면 장기는 어떻게 해? 오작은 어떻게 해? 내가 뭐 자도 돌아가잖아. 사고 작격을한다이 말이야. 요럴 때만 상생상극을 쓰는 거야. 막 시도 때도 없이 상생상극을 쓰는 거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분명히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거야. 용도가 다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부부들이 이렇게 착할 때, 이건 우리는 이제 운명을 풀때 쓰는 거지, 그지 부부 갈 때,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충인지, 촉인지, 이거면 다 안다, 이 말이야. 합인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남편이 어떻게? 해? 앞에 가고, 뒤에 쳐지갖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할아버지도 손을 꼭 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이서 옆에 있어가지고, 막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가기 바빠갖고, 양쪽으로 막, 이렇게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대. 한 사람은 막 다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해? 막 뛰고, 한 사람은 막 끌어가고, 모습만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 상압상충인지, 이 상촉 상황인지 상생 상황인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동안에 해왔던 잘못된 이 오행을 우린 한번 우리는 가약하게만 한번 설명해 보자. 우리는 이순생은 그걸 갖다가 안 들었기 때문에 꼭 들여야 된자그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행의 오행을 우리는 한해 보자. 이때까지 오행, 상생상극을 음양오행의 이 상생상극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존에 우리는 오행은 똑같은 오행이 있는데 그렇지? 똑같은 오행이 있는데 이것이 상생상극이라서 온천하에 다한다. 자,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풀어봐도 기존에 있는 논리에 대해서. 자, 그동안 왜 틀리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기체조련이왜 뛰어난지도 우리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에 해가 있고, 여기에 목이 있고, 여기에 토가 있고, 음, 이 속에 어떻게? 이 검이 들어있고, 여기에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고 있다가, 이것이 우리는 그동안에 자연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 왔다. 확실히 당연히 나무는 어떻게 이것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은 나무가 클 것이다 이 말이 그지. 좋은 나무가 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할수 있어요, 그지.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자. 요 나무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풀, 정상적인 일일 때는 관계 없는데, 우리가 천둥을 한번 치보자. 천둥 벼락이 친다. 자, 이거는, 이것도 지금 벌판에 남자가 있고, 여기는 나무가 있는데, 벌판에 편둥 치라기 때문에 나무는 어떨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뚜지는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비가 오도 맞아야 되고, 오면. 그러면 사람은 비가 오고 천둥 치면 어떡해? 도망을 가야 돼. 가만히 서 있는 나무와 이 사람을 비교해 갖고 이것이 상생상극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라 첫 번째 오류는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는 거야 사람이 사람은 움직이고 그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푼다는 거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논리가 맞다 하면 상생상극이라고 한다면 이 논리가 맞아야 돼 한 전부 다 생하고 극하는 것이 논리에 맞아야 되잖아 그러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하자 자첫 번째 목에 익었을 거야 목, 생부터 문제할까? 극부터 문제해보자 자 목, 극, 토다 자 목이 어떻게? 흙을 극한다 지금까지 논리는 어떻게? 나무가 있으면 흙이 흙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흙이, 응? 나빠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맞나? 생각을 해봐. 우리는 나무가 자르는, 나무가 자라야 흙이 좋아지겠나? 나무가 없어야 흙이 좋아지겠나? 그럼 뭐저 사막에 나무 하나도 없는데 흙이 좋나? 자, 나무는 첫째, 과학적으로 푸는 거야. 우리가 노력 가게 되게 되면 옛날에는 지금은 뭐 손, 손이 잘려서 아니지만은 이 별을 키우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떻게? 콩을 심는 거야. 노래에 돌아가면서 흙을 심는 거야. 왜 심을까? 콩이 강합성을 해가지고, 폭이 이파리가 없잖아 그렇게 질소함을, 질소 영양분을 하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요소 비료를 주갖고 색을 키우잖아. 배를 키우잖아. 그때는 어떻게?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콩을 많이 캐고 콩에서 강합성을 해갖고 질소 화합물 비료를 요소 비료를 만들어갖고 이게 공급해라고 옆에 심는 거야 그래서 흙은 어떻게? 해? 나무가 있어야 흙이 좋아지는 거야 나무가 흙을 극하는 거야 이거는 논리상으로 안 맞는 거야 나무가 나무 안 자라는 흙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건 논리상으로 안 맞는 거야 자기들은 자연의 이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완전히 꽝이야 두번째 하극금 불은 검을 극한다 이 논리는 어떻게 검이 영양분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 이제는 새로 돌변해 본 거야 불은 새를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극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포항제 처리한가 본다 그러면 새를 나눠 놓고 불을 안 떼면 그이 이거 철판이 녹겠나 봉이 녹겠나 새는 무조건 불이 있어야 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철강석에 이게 돌덩어리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철을 해소하려면, 철을 만들어내려면, 저다 녹히갖고 철만 해소해야 되잖아. 그러면 철은 어떻게? 해? 불이 필수적인 가재, 영양분이야 불이 없으면, 그러면 새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이 단수, 이거, 우울증을대장간에가고우울증우울덩을 녹인다고. 그거 갖고, 이거를 극 이게 순응털이다, 이게. 100%응털이다, 세 번째 한번 보자. 토극수? 흙이, 우리는 물을, 우리는 극한다? 뭐, 현실대로 한번 해보자. 이 단, 얼마나 이것이 단순한 논리인가? 이거는 국민학생들이 하는 얘기죠. 이 물에 어떻게 흙조각이예쁘게 되면 흙탕물 이 되겠지. 우리는 비오고 나면 어떻게 흙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물은 뭘까? 그런 단순히 섞어 놓는 거 그거는 아니고 가장 좋은 물을 우리는 광천수라고 한다 광천수 아세요? 네. 자, 광천수는 지표면에서 여 밑에 어떻게? 이렇게 빗물이 흘러가지고 여기는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막 파고들어가지고 여기서 출토된 물이 가장 좋은 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포층으로 돼가고 물이 들어가가지고 찌꺼기 다흘리면고흙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도 흡수해가지고 여기에 미네랄도 들어오고 찌꺼기도 다 제거되고 이 물이 가장 좋은 물이야. 그러면 흙은 어떻게 물을 좋게 만드는 것이지 미네랄도 공급하고 좋게 만드는 것이지 흙이 물을 극한 다 똥물이 갖다 가다흙 순간적으로 갖다 흙 갖다 있고 똥물 만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해봐. 물에서 우리 실험할 때 흙일 때 물이 떡 있으면 흙 갖고 막 흩수나 해 그럼 시간이 쫙게면 흙이 쫙 가라앉으면 옆 밑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찌꺼기 전부 다 흡착을 해 가지고 밑에 가잖아 이것이 지오라이트 흡착제잖아 흙이 그럼 흙은 물에는 정말로 고귀한 거야 그런데 흙이 물을 극한다 이거 순름 크지 말이잖아 100% 크지 말이야 이거 그러면 한번 보자 네 번째 금, 금, 목이다 금이 우리는 뭐구나 목을... 새가 나무를 극한다 이거 뭐 말이 안돼 있긴 해요 어떻게 금을 또 어떻게 칼로 둔갑해 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 또그 뭐, 홍길도 이다홍길아홍길동가 아, 아니고 그 누구? 저팔기하고 같이 노는 거어선우공이다 소노공 이건 뭐 새가 아니고 이제 영양분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이제 칼이 돼 부는 거야 이? 칼이 돼 갖고 나무를 어떻게 딱 자를 수 있다고 극한다고 했다 그거참 웃기는 이야기들면 그거는 아주 안 되는 거자 우리는 한번 보자 이게 칼이라고 생각해보자 나무가 나무지 산에 있는 나무가 그 가치를 발할 수 있겠나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산에 너무 큰건 아니었나 이것을 잘라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뗄감도할 것이요 우리가 가져갖고 나무판자도 만들 것이요 가구목도 만들 것이고 다 만들잖아 그럼, 톱이 없으면, 나무처럼 나무 지금 무슨 소용이겠냐? 우리가 메고 올수 있겠나? 아니, 그리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으면, 우리 조각 칼이 있어야 돼. 조각 가드는 어떻게? 해? 조각 칼이 없으면 이 나무가 뭐, 가치를 하겠나? 예술품이 되겠나? 안 되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칼은 어떻게? 해? 칼이 있어야 이 나무가 빛을 바라는 것이지. 칼이 없으면 이거 빛을 바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목극토, 이것은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이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다섯 번째, 우리는 수가수극하다그지 물은 불을 어떻게 극한다? 정말로 그럴까? 이런 거다. 옛날에 우리가 저, 저뭐여친인가어제 우리가 돼지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났다. 그래갖고 소방서고 와갖고 물을 막 갖다 뿌리봐일주일도둘다붙잖아 그렇지? 불을 극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갖고 기름이 막 퍼져있을 때, 기름이, 기름 위에서 불났을 때, 그막 태평양 이런 데서 불났을 때, 물 갖다 뿌리나? 여기에 막 기름이 흘러갖고 불났는데, 물 갖고 막 뿌리면, 불이 꺼지나? 안 꺼진다, 이 말이에요. 다 붙어, 붙지. 자, 그리고 우리가 포철 같은 데한 가보자. 포철의 용광도가 이렇게 있으면, 새가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강철, 연철, 이렇게 할 때, 물이 있어야, 뭐, 강철도 만들고, 연철도 만들고, 뭐, 철근도 만들고 할 거잖아.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 가봐. 이게 전부다 물이다. 물에 빠른 시간이야확 담그면 어떻게? 강철되는 것이고, 천천히 이게 낮은 온도에 뜨뜻한 물에 담그면 이 연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물은 필수적으로, 불에는 이것이 그게 아니라, 불에는 물이 있어야 돼. 혹시 뭐 있는데 불 났을 때는 물 갖고 끄지 그거는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불은 나무를 태웠을 때 집을 우리는 불로 물을 끄는 것이지 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 그럼 이것도 100% 크지 말이야 그러면 삼극설은 상생삼극 이랬는데 삼극은 전부 다 100% 크지 말이지 그러면 생하는 거 한번 보죠 생. 목은 활을 생한다, 목 생하다 나무가 불을 생한다 맞나? 맞겠지 그치? 그런데 이게 단서가 딱 있는 거야 바짝 말란 나무는 불을 잘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회불 하는가 보자 여러분들 목회불하고 불쫙 비고 생풀 비생풀 쇠불 배갖고, 그거 하면, 불 붙나? 연기만 잘된다고 머리, 머리만 띵하지? 목이 다 쫓아프지? 그러면, 불이 나가 있는데, 불 뗀다고 해갖고, 저전, 비에, 저전, 나무 갖다 잇어봐. 그불다끄지쁘지 남아있네? 이거 구슬불이잖아. 니가 는가아돼다이 말이야.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일부분은.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다. 이걸 갖다가, 인간이, 그게 렇 불투명한 거, 그것을 갖다 인간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그럼 화생토화 해보자 불은 토를 생한다야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나 저거뭐 못갔때문에 뭐 그럴까 기존적으로 저거는 이거 불을 갖다가 불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 불로 계산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제로 계산하는 거야 제로 변신을 잘해요 소노공같이 제를 달 해갖고 어? 흙에 죄를 주게 되게 되면 죄를 주게 되면 음, 토가 좋다. 그런데 이거는 100% 덜거지 말쟁이다. 흙에는 거름을 주야 거름을 주야 흙이 좋아지지 죄를 주면 흙이 안 좋아진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부추밭, 정구지밭이라지, 부추밭에 이렇게 가봐 이 부추가 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뭘 갖다 뿌리래 죄를 갖다 부리는 거야, 죄. 이 죄를 무엇 때문에 갖다 부리겠어? 땅좋아라고 죄를 갖다 부리겠나? 이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지. 부추밭에 죄를 부리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 부추를 좋아지고 땅을 좋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살충제야, 살충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해? 정수기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돌도 엮고, 모래도 엮고, 그 밑에 수술 예체. 이거는 살충제야, 살충제. 살균제, 살충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추밭에 이게 젤를막 갖다 뿌리는 것은 어떻게 해? 이 벌레들을 못 돌방하고 못, 못 달라들으라고 갖다 뿌리는 거지. 흙이 좋아지라고 하는 게. 이건 뭐큰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이 손오공은 정말로 그 엉터리 손오공이다. 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토, 토생겁니다. 그지 토는 금을 생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은 또 토가 어떻게 되면은 이 거대한 강석이라고 산이라고 생각한다. 변신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흙 속에서 우리는 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는 금이 새가 아니고 건강이다. 건강. 그러면 생각해보자. 흙 속에서 우리는 금을 생한다. 흙이 있기 때문에 생한다. 어깨는 소리 좀 하지 말아. 자, 이거, 이거, 뭐, 금이 있는데, 여기 갖다가허가 덮어놔 보면, 금이 있는지, 뭐 금이 비싸이 받아야 겠나? 응? 덮어놨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거, 새들이, 새들이 있는데, 흙 갖다 덮어 놓으면, 이 새는 어떻게 되겠노? 전부 다 부식해갖고 다 썩어 보겠지. 그렇지새 가는 게 아니고, 다 부식시키고, 그 모습이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것도 쓰는, 틀이래 그러면, 금생수다. 금이 물을 생한다? 이거는 뭘까? 여기서는 이제 금이 또 색깔로가 아니고 영양분으로 바뀐 거야. 미네랄, 영양분. 미네랄로 바꿔가지고, 물 속에 금이, 미네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 물이 좋아진다. 웃긴 소리 좀 하지 만라 자, 물 속에 색깔을 이어봐라. 그게 좋아질 기 어딨노? 물 속에 저아무다 미네랄이라 해갖고 좋은 미네랄, 우리의 인간에게 필요한 미네랄이지. 그 중금속 화물들이 들어있는 그 똥물 갖다 이어나 봐요. 그게 좋아지겠나? 우리 폐수라는 것이 뭐고이색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금속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전부 다 우리는 폐수야 폐수 물을 폐수로 만드는 거야. 지금 왜그런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도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 금생수는 무슨 금생수야? 그 다음에 우리는 수 뭐고? 수생화다 아이가 뭐. 수생목이다 그지 물이 목을 생한다 어떻게 보면 억수로 맞는 말이야 물은 피리 나무를 나무가 있으면 물이 피리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런다는 걸 한번 보자 우리가 이거 화분에 시도대료 없이 매일 아침에 물주고이 되면 이 나무가 살겠나? 뿌리 다어겄지 그리고 강에 봐라 가게 있는데, 홍수가, 오븐에 저, 뭐, 북한에 홍수 났다고 했는데, 홍수가 나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있으면 뭐, 한번 지나가보면, 응? 물이 한번 지나가보면, 그게 나무도 다죽어버는데 그리고 누구말따나, 우리 선인장 켜보자. 선인장에 매일 물줘보면그 선인장 살더라? 응? 선인장 안 켜봐서 모르지? 그리고 물도 착, 기에 적당량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뭘 하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잖아 인생살이에서도 물민다 하잖아 물민다 막 붕붕떠갖고 물밀 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요새 막 정치판에도 막 그렇다 물타기 한다 했잖아 너무 그거 하면 물타기 물이 생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조지는 거야 물타기 물 미는 거. 어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 아니다 이번에. 그지 그러면 상생도 100% 아니고 이 상극도 100% 아닌데 이거 갖고 뭐 상호 작용을 갖고 뭐오행이 상승생극이고 이따위 논리는 이건 아니다 이번에. 어이? 이건 아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오기 체질의 오장의 상호작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24시간 작용한 데 있지 24시간 동안 철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성실상극이 완전히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100%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목카토금수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것을 만들 때 별자리를 만드는 것이 나무가 된게아니에요 별이다 그러면 별에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이런 분야마다 이게 들어가는 항목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음양오행의 상생상근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거짓말이 논리는 지금까지 논리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바꿔야 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백날 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쓰지 않고. 자 5장의 상호작용. 오연의 상호작용, 오가의 상호작용, 오연의 상호작용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100% 다 맞다 이 말이야. 완벽한 논리로 다 맞는 거야. 예시지. 그러면 각 분야, 심리에서도 오행, 운명에서도 오행, 운세에서도 오행, 진로에서도 오행, 가족에서도 오행, 인연에서도 오행. 모든 분야가 다 있는 거야. 이것이 완전하게 철두철미하게 오행의 상생상극 논리를 적용하게. 이것이 전부 다 상생상극만 있는 게 아니라 상생상극도 작용하고 상촉상환도 작용하고 상압상충론도각 분야마다 이것이 다르게 작용하는 거예요, 다르게. 단지 우리는 오장에서는 오장의 상호작용. 이거는 상생상극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게 이거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병이 오시는 게 이것을 생각하고 이 주삼아야 되고 이거는 아니 말도 안 되는 논리되게 거는 지체 일도 없는데 뭐 갖고는 아니. 그래서 이 체질 분석을 안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다니 허구 거짓말이죠 거짓말 다 그래서 조금만 쉬다가